오늘 저는 어디를 강의를 가냐면요 삼육보건대 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삼육보건대가 의료 쪽에 관련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강의를 두 건을 합니다 강의 두 개를 한꺼번에 하게 되고 2017년 11월 한달 동안 프레젠테이션 컨설팅을 받게 돼요 저한테 그래가지고그 컨설팅을 하러 아마 되게 자주 오게 될것 같아요 산명보건들을한 달에 한 10번은 넘게 방문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도 빨리 가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금 강의 시간이 지금 한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좀 가야 될것 같아요 고고. 첫번째 강의가 끝났습니다 강의가 이제 한시간 뒤에 있어서 저는 지금 미리 밥을 먹고 바로 또 강의를 가려고 하는데 강의가 이번에는 조금 힘들었습니다. 아뭐 힘들었다라고 하게 뭐, 뭐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어 생각보다 이번에 들은 친구분들, 아니야 이번에 들은 학생분들이 어 생각보다 리액션이라든지 반응이 조금 별로 없었어요. 근데 뭐 그래도 별로 티안 내고 그리고 강의를 계속 지속을 하면서 그리고 막 뭐 재밌게 좀더 액션 있게끔 제가 원래 하던 형식으로 했는데 예전에는 진짜 내가 강의를 할때 학생분들이나 앞에 청중분들이 반응이 없으면 와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좀 열심히 준비했는데 좀 반응해 주면 좀 기분 좋잖아요 사람이 어 지금은 그런 기대라든지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지 않고 해요 항상 왜냐면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 그만큼 실망감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별로 어. 타격도 없고 어 그냥 아 그래도 어잘 끝냈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빨리 밥을 먹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커피. 강의를 하다 보면 참 다양한 환경에서 하게 되는데 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교과목이 있어요. 어떤 교수님이 수업을 하고 계신 중에 한 시간을 빼서 이제 갑자기 이제 특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그 특강이 이제 뭐 아무튼 뭐 학교에서 각자의 나름의 그런 뭐 때문에 이제 투입을 하게 된 건데 그럴 때는 학생들이라는 청중들 입장에서는 어 갑자기 좀 뜬금없는 거죠 본인이 듣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지 무슨 내용을 하려고 하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관심이 없다는 거죠 모르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듣게끔 하려면 그 강의가 굉장히 좀 힘들죠 왜 힘드냐면 어찌됐건. 진짜 아무런 기대, 기대치라든지 관심이 전혀 없던 사람들한테 관심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.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기력이 좀 많이 쓰기는 하죠.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진짜 반응이 좋거나 그런 경우는 특강처럼 만들어지는 경우인데 그 특강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을 걸고 이제 이런 프레젠테이션 특강을 한다 해서 모집을 해서 오게 되면 그렇게 모집을 해서 오신 분들은 진짜 표정이라든지 그런 배우고자 하는 열이 자체가 장난 아니에요. 일단 뭘 알려주거나 하면은 그것에 대한 반응을 굉장히 잘해주니까 강사 입장에서도 뭔가 좀더 알려주고 싶고 뭐 그런 느낌이 좀더 있죠. 그 상황과 그리고 그 주변적인 그 환경 그런 것들 때문에. 그리고 주변에 너무 아는 사람들, 그러니까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같은 학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면 생각보다 리액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예전에 학교 다니다 보면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갑작스럽게 들어가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더 많이 끌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액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런 수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커피를 빨리 마시고 이동해야 되겠습니다. Okay. 야, 우리 이마가 봐. 우리 이제 달려 가자. 우리 이 너무 힘든 거 같은데. 아, 그래 그래 그래. 만 아, 이제 수업 끝났습니다. 그냥 바로 가는 거보다는 밖에서 일을 하다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주변에 있는 제 친한 동생네 사무실 가서 얘기도 좀 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갈까 합니다. 네. 네. 네. 안녕하세요. 하리 네. 하루, 네. 하루 네. 형아 알죠? 어, 신발 이거. 어, 여기 안 엎치는데? 네, 네. 안녕 하루야. 안녕. 네. 네. <웃음> 와 여기 상세야 너무 좋은데? 와와얘 엄청 눈치 봐 하루입니다 지금 엄청 눈치 보는 것 같은데 하루야 요거 봐 요거 요거, 요거 봐 요거, 요거 봐너왜 <웃음> 이렇게 눈치를 보니? 요거 봐 요거 봐 요거 봐치 응? <웃음> 음? 자, 하나 손. 손. 손. 오반 손. <웃음> 손. 손. 손. 손. <웃음> 손. 손. 손. 손. 손. <웃음> 손. 손. 손. 손. 어. 자, 손. 손. 손. 손. 손. 손. 손. 손. 손. 손. 손. 손. 손. 손. 손. 손. 손. 손. 손. 손. 손. 손. 손. 손. 손. 손. 손. 손. 손. 오 손. 손. 손. 잘 되어 있 손. 손. 손. 스마트 시스템 빌려 쓰고 있습니다